안녕하세요 세오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플랜위드미 영상인데 제가 지난번에 5월 세팅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는 플랜위드미 메이 2020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 모나미 펜또 같이 써보려고 해요 36색 모나미 플러스 펜입니다. 일단 지난 번에 먼슬리를 안 꾸며서 먼슬리 부분을 하고 또 나머지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슬리는좀 약간 봄스러운 상큼한 느낌의 색상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민트, 핑크, 코랄? 느낌의 이런 색이 쓰면 좋겠어요 I never thought You would take over my mind Cause I've been loved but i'm giving you all of my time isn't that good enough changing my patterns a lot yeah i never thought i'd be sitting here wrapped in your arms 뭐 이제 날짜를쓸 건데 5월 1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. 5월 1일이 금요일니까날짜다써 주고 크로프 를 써서 여기에 메이를 적어줄게요. 메이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테두리를 조금 찢을게요. 네. 여기 뒤에 배경에 배경 너무 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로 대충 뒷 부분을 채워줘 볼게요. 5월이니까 약간 쌍큼쌍큼쌍큼한 느낌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. 이런 느낌 음, 풀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오른쪽 페이지는 음 약간 긁귀 긁귀 페이지로 할 거예요 그럴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 비침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, 항상 이 진한색 펜을 사용하거나 이게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뒤에 비침이 생기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비침이 이렇게 생기면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특히 플랜 위드 미할 때는 펜을 많이 쓰다보니까 최대한 비침이 없게끔 하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랄까? 색 젤리로펜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다도. 이번 달의, 이번 달의 명언 페이지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, 자, 이제 그럼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는, 음, 요즘에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뭐 많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한두 달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함으로 집에서 셀프 케어 할수 있는 것들을 여기 간단하게 그리고 적고 하려고 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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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채색은 색연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그림을 좀더잘 그렸으면은 뭐더 멋진 느낌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뭐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색연필을 활용해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친구를 옷을 무슨 색을 입혀야 될까 무, 아 너무너무 고민이야 지금 옷을 색을 칠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가 이대로 가만히 둘 것인가 칠한다 안 칠한다 칠한다 안 칠한다 I'm not going anywhere w i t h o 이렇게 셀프케어 파트를 끝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좋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적을 거예요. 이름하여 마이 Current f 19을 적을 겁니다. 이러면은 일단 이번달 부족했던 5월 플랜위드미 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 채워줬어요 요 먼슬리도 이렇게 만들고 이번달에 약간 명언 타임? 이번달에 명언 구간입니다 명언 구간도 만들고 그리고 셀프케어랑 그리고 이번주 위크 나인틴의 페이버릿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다음번 플랜위드미 영상에는 아마 위클리 플랜위드미 위크 나인틴 위클리 꾸미는 영상으로 아마 찾아올게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은 미니사이즈 30 다이어리 영상도 또 추가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또 올게요. 안녕. 바이.